음, 이렇게 하면.. 네. 레이주 레이주 어.. 레이주.. 레이주 아.. 변화형은 이렇게 되는구나 네. 네. 그리고 해석은 네. 이게 어, 이게 놓여 있다. 네. 이게 노화지다. 아, 노화지다. 네. 아 대박. 선생님 이런 변화형 어떻게 다 저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변화형이 너무 어렵던데. 어. 어.. 네.. 그리고 그.. 아, 예. 네. 자동사고.. 자동사는.. 일단.. 네. 어, 일단 노하 있다가.. 네. 어, 자동사고.. 아.. 라이가 자동사 노하에 있다.. 네.. 라이가 자동사고.. 네이가 네. 타동.. 네. 네. 아.